여기 섀도가 낮아 보이지? 응. 아 파란색으로 하라 했는데 파란색이 안됐네 망했다 아, 망하진 않았지만 뭐 한자 내리고 나무 꺼 이상한 퉁소 쓸데가니까 일단 한대 맞춰놓자. 여기서 아까 파란색으로 해서 테러 써야지, 이게 되는 운영인데 약간 실수했어. 제가 아, 아, 맞다 이거 안, 안 되지. 오 마이 갓. 어렵다. 세 <목소리> 아. <목소리> 오! 피하기! 하 <웃음> 피했어! 아닌가? 안 맞은건가? 운이 좋아가지고 <웃음> 뭐야? 왜 아무진데? 아 <웃음> 어, 빡빡이가 파란색인가보다 데미지 반감이네 못안치겠다 지금은. 와, 어, 빡빡이, 에바. 음? 어, 야, 근데 이거 그거 아님? 아, 메테지만 맞는구나. 아, 맞다. 그, 맞, 그랬었지. 뭐하냐? 야, 뭐하냐? 야, 뭐하냐? 야, 뭐하냐? 별로 안 와? 야만님 뒤지고. 아, 안 죽네. 어? 아아 어, 바꾸는 건 좋았다 지금 갑아다 치료하고 와야죠 치료 안하면 못 오니까 그사아에 저는 이거 하면 될것같네 이명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확인. 음. 음. 와문개 빨리 열려 미쳤다. 안안 <웃음> 안 던지 아 기분 안나쁘면 그냥 한단 말이야. 그게 그게 좀 꼬봐. 아니 나두 두 번, 쟤랑 두번 만났는데 두번다 행운아로 던지더라고. 응. 그래서 나 정말 별로 안 좋아. 아, 아홉 시 들고 왔는데, 아홉 시 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공포를 준다고? 와, wow, fuckin guys, 왔다 헤어졌다. 내려주고 어? 너네들 다 바꿨어? 아 얘들아 그거 왜 미리 바꾸냐 이러면은 바텐더가 죽잖아 얘들아 응? 바텐더가킬 해야하잖아 이것들아아 뭐야 아쉽수. 아 실수 아씨 을실수해버렸 음. 음. 음. 음. 음. 나아~~ 지츠 마리오 음. 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음. 죽어 어, 뭐야, 이거 왜안 죽어? 어, 미친, 이거 안 죽어? 미친. 개지랄. 왜안 죽어, 이거. <웃음> 점수, 어, 그냥 무거워지, 뭐 그냥. 달달구리하게. <웃음> 어, 왜, 왜안 죽었던 거지? 로봇이가 끼어 있었나? <웃음> 아, 그것도 아닐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모아삼. <웃음> 모아삼. 아, 모아삼삼. 아, 별로 효과 없는데요. 아, 별로 효과 없는데요. 뭐 하시나요? 별로 효과 없지 말입니다. 음... 어... 어, 오빠. 어, I'm okay. 야너안 죽어 임마. 왜 죽은 거 마냥 포기하고 있냐 얘는. 감자의 유저들이. 약간 그니까 트롤 유저들 보이면은 갑자기 울키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 뭔가 안 그래? 어차피 다 어차피 다그 서로 서로 계속 보는 사이인데 하면은 좀 그렇잖아 좀 어. 그래가지고 무슨 거 해주는 건데 이 새끼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냥 악질이야 저거. 결국 일어나겠는데? 아닌가? 음. 야, 그들아 형님 가신다, 길들아. 어. 음. 이거는 그냥 잡으로 갈게요. 어차피 라스를 잡 막는 게 중요해가지고. 캠핑은 별로 안 죽네. 누구야? 용병면은. 용병련을...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트롤 리으면점에 얌얌해 한다고? 아, 근데 나머지들은 뭐가, 어? 뭐가, 죄라고 하냐. 하잖아. 아드각은.. 와 저기.. 미로 쪽에 아드가이좀 많이 돌렸네 미로 쪽해도기를좀 많이 돌렸구나 그니까 러 핑만 안 튀어도 이렇게.. 야, 내가 못 이기는 이유가 그냥 핑 때문이었어 그냥 아 뭐야 핑안 튀니까 그냥 게임 존나 싫는데 뭐야 무조건 가능하지 어디서 어디서 빨리 튀어 나와. 웃다고 음. 딱 음. 튀어 나옵니다. 음. 아, 보숑. 음. 왔다 왔다 어디야? 새끼 어디 있어? 맨 눈으로 봐라. 어디야? <웃음> 어디야? <웃음> 어디야? 음. 어? 어디야? 아, 꺼져라 이거다 <웃음> 깜짝이야 어... 아왜 여기있냐에 어나 여기있었는데 뒤에서 나와 앞에 보고 있는데 아 뭐야 의자 없다 야, 보내줄까? 아 보내줄까? 아트롤리잖아 이새끼 안돼 야, 야 보내줄라 내가 얘아니었으면 보내줄라 했거든? 생각해보니까 이새끼 트롤이잖아 어? 꺼져 이새끼야 <웃음> 다른 애들이었으면 보내줬다 그냥 좋아요 안 눌러주기 이 새끼 좋아요 절대 안 눌러주지 그냥 친구해 그냥 아신고하지 마. 얘 얘가 이래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무승부 해줬거든 무승부 해놓 무승 무승무승부를 해줬어 근데 이새끼가 하는 말이 어어 들어라 어 게임 안 하시네요 신고합니다 이지를 안. 어. <웃음> 일본인이거든요 어 게임 안해 신고함 아 신고해뒀음 이지랄 한다니까